자, 물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대 낚시 포인트는 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방 밑에서부터 제가 물고기를 잡아볼 거예요. 어, 요렇게 앞에 돌이 있으면 물 흐름이 조금 세져요. 어, 저쪽으로 아마 이쪽으로는 여름철에 엄청 많을 거고 아마 저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희가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가지고. 아,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까? 어우, 물이 좀 거칠다. 흔들리나? 오, 흔들린다. 음, 뭐가 나오진 않네요. 자, 와, 돌고기. <웃음> 뭐가 안나와가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돌고기가 나와줍니다 돌고기 오 안돼 오 갔다 야 이건 네 네, 네. 오, 된다, 된다. 야, 이이 이 정도면, 거의 혼자서 족대낚시하는 거 장인 수준이야. 네.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돌 바꿨다. 과연. 오, 뭐야. 우와. 야, 엄청 큰 시리가 있었어요, 안에. 이야 야, 진짜 크다, 얘. 와, 오, 팔팔해. 오, 진짜 큰 실이에요. 야, 와, 크다, 크다. 오, 야, 더 넣어줄게요. 야, 진짜 크다. 1위 TV에 도전. 다시 해보자. 와, 흔들린다. 흔들, 진... 흔들려. 씨... 거의 고인돌 바인데. 오, 뭐, 나오나? 나와라. 오, 어, 들어보자. 오! 이야! 퉁갈이 돌고기. 이야. 야, 저큰 바위가 흔들리게 흔들리네요. 이야. 어디 보자. 이야, 퉁, 작은 퉁갈이랑 돌고기 친구들 이렇게 잡혔습니다. 와. 어우. 야. 내 몸통보다 큰데. <웃음> 저거, <웃음> 저거 <저것도> 해볼까요? <웃음> 저건 안 되겠지. 우차.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오 뭐야? <웃음> 이야, 진짜 크다 돌고기. 와, 진짜 돌고 크죠? 이야, 진짜 크다. 이야, 이런게다 있냐? 와. 자, 여기 돌. 여기 또큰돌 있습니다. 여기 살짝 기대되는데, 앞에 모래가 있어서 퉁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내비셜입니다. 네, <웃음> 근데 실제로 그런 데 좋아요. 근 이게 흔들려야 뒤지 큰들큰들려들려 어, 요, 여기가 무게중심점인가보다. <웃음> 오, 뭐야, 몸쪽 뭐, 그, 오, 뭐야, 뭐 갈견이. 뭐 뒤로 나가는데? 다된것 같다. 물고기만 빠져나갔어. 오, 갈견이. 그래도 한 마리 는 들어왔네요. 제가분기한세4마리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오씨 너무 좋다아 여러분들 아 족대가 <웃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웃음>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 급한대로 수선을 하고 어, 나중에 새로 해야될것 같아요 족대를 한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거칠게 들어요 여기 세계도를 해보겠습니다 가연 뭐가 있을까? 오, 갈견이 새끼들. 오, 오 뭐큰게 들었는데? 이야! 엄청 큰그 갈견이. 야, 갈네 야, 야, 갈견.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물고기가. 푸드쪽 뛰는데.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매자. 야, 빠져나간 물고기가 더 많아. 야, 일단 매자. 오 뭐야 피라미? 일단 여기 더 있는 것 같아요 좀더 해볼게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여기분더 <웃음> 있을 것 같다 그랬죠? 뭔가 살짝 흔들어서 조금 나오면 다음에 더 흔들면 왕창 나와요 아, 새끼들도 엄청 많네요. 후차오 뭐, 나오나? 오 뭐, 나오나? 우와! 우차 피라미, 피라미나 불고기. 아 너무 단단하다 안되겠다 <웃음> 어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아니 너무 단단하다 이러고 있어야 돼 <웃음> 야, 여기는 갈견이 종류가 굉장히 많나봐요 갈견이 야 뭐가 있을라나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아왔는데와 요번에는 좀큰 것들이 좀 많이 잡혔어요 크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갈견이 친구인데 엄청 커요 저대로 이렇게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여기 시리 엄청 큰 시리 친구 야 크다 와들 고기만 나오네 시리가 들고기 여기 통가리도 보이네요 무서워서 잡지 못해요 썰면 엄청 아프거든요 여기 개배자도 아, 보이고 갈견이 종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 그. 여기에 아마 모래 자갈에 산란을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와 이게 또 실이 엄청 큰게 아주 들어갖고 자 여기 국인데 얘도 엄청 크네요 야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친구들 자시심하요 고마웠어요 자, 어 간다 간다 간다 여기 돌이 숨어있고 요왜 여기 올라와 있냐 아 주시면 가 얘들아 어 여기 퉁가리 머리만 이렇게 놓고 숨어있네요 퉁가리 어 움직이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기 숨었네